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 k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갤럭시 A51과 아이폰 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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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g에 4500MAh의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OLED고요 20대 9 비열로 FHD 화질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최대 4800만 화소고요 전면 카메라는 최대 32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야간 촬영은 양쪽 다 지원해요 단 매크로 접사모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500만 화소의 야간 촬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개다 비슷한 가격대에 플래그십 모델이 부담스러운 비슷한 고객층, 거기다가 비슷한 출시일까지 겹치면서 이제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폰 SE 2세대와 갤럭시 A51은 일주일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차이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떤 기종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지 마지막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배터리입니다. 저는 뭐 수치적으로 막 비교를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불편함이나 느꼈던 차이점을 전달 드릴 건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SE 2세대에서 사실 언급이 많이 되셨었고 이 SE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역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훌충을 한번 해놓고서 하루종일 막 사용을 해도 다안 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이폰 8플러스를 사용했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게 익숙했는데 얘도 일단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A51과 아이폰 SE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수치적으로 보나 그냥 크기로 보나 얘 갤럭시 A51이 압도적이에요 정말 얘는 충전을 한번 해놓고서 하루종일 사용을 해도 어, 보조배터리를 저는 거의 사용을 안한 것 같아요 얘를쓸 때는 충전 한번 해놓으면 그냥 하루종일 게임을 하든 어, 영상을 보든 진짜 뭐 아, 배터리 왜 이렇게 빨리 달아 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배터리 측면에서는 압승입니다 반면에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뭐 일상생활에서 카톡이나 웹서핑 이런 거를 했는데 하루에 많게는 두번 적게는 한 번씩은 어,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는 A51에 앞승입니다. 자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51은 OLED를 사용을 했고요. 얘는 LCD 모니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패널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A51이 밝고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LCD가 생각보다 아주 잘 표현을 해준다는 건저 오히려 살짝 놀랐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저는 이 A51이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영상을 보다 보면은 베젤을 막아 이거 베젤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밝기나 색 표현에 있어서는 절대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갖고서 비교를 하실 때는 크기나 혹은 베젤의 크기를 갖고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프로세서 자체 이것도 이제 수치적으로 se 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칩셋을 갖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느껴질지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봤어요 일단 생각보다 갤럭시 A51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확실히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때더 편안한 거는 이 A51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가 프로세서인 만큼 확실히 버벅거림은 A51보다 덜했어요 완전히 수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버벅거림 없이 게임이 플레이 됐던 아이폰 SE와 비교되게 갤럭시 a 5 1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상황에 버벅거림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좀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보통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이제 버벅거리는 렉 걸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그립감인데요 실사용을 할때 그립감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들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사실 한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폰 SE를 구매한 가장 큰이유기도 한데 한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손으로 키보드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이것도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일단 떨어뜨릴 일도 없고 그립감 자체가 매우 만족스럽고 A51 같은 경우는 크기에 비해서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이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진짜 이것도 웬만한 거는 한 손으로 다 가능합니다 단 아무래도 위아래에 길이가 있다 보니까 위쪽을 할 때는 조금 힘든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거는 진짜 제가 케이스를 끼고는 못 써봤지만 그립감 하나는 어 이거 탐난다 이런 디스플레이에 이런 그립감, 심지어 무게도 준수한 어 제가 갤럭시 유저였고 이런 디스플레이에 조금 많이 점수를 주는 편이었다면 저는 A51을 갔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그립감에 있어서는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카메라입니다 요즘에 디스플레이보다 핸드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카메라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올리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 되었다 보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다면은 그 핸드폰을 정말 카메라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겉표면을 딱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싱글 카메라로 되어 있고요 갤럭시 A51 같은 경우는 네 종류의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싱글 카메라지만 이 갤럭시 A51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카메라의 기능을 이 카메라 하나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단, 이게 사물에는 적용이 안 돼요 아무래도 싱글 카메라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얘는 사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 갤럭시 A51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초광각 카메라에 거기다가 접사 카메라까지 탑재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일상에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거는 초광각 카메라는 어느정도 조금 탐이 나긴 해요 머리색이 렇게 밝게 나온다고? 그러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지금 여기 어디지? 부도에 실내 공간이나 굉장히 좁은 곳에서 넓은 시야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확실히 있으니까 편합니다 접사는 난잘 모르겠어 인화를 하거나 이럴 게 아니면은 사실 카메라에 몇 화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점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색감이나 빛의 처리 방식인데 이것 또한 좀 갤럭시 쪽 색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폰 이건 뭐 유명하죠 아이폰을 사는 이유는 감성, 카메라 감성 때문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아이폰 카메라 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갤럭시 A51으로만 촬영한 브이로그와 아이폰 SE로만 촬영한 이두 브이로그를 같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정보도 적어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카메라를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정도의 아웃풋 나온다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하나 딱 그냥 비교를 하자면 아이폰 SE는 OIS가 탑재가 됐고요. 갤럭시 A51은 OIS가 탑재되지 않아서 흔들림이 조금 더 아이폰 SE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거의 정말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두 개씩 차이가 나는데 그 결정적인 한두 개가 각자 달라요. 다른 기능을 밀고 있다 보니까 내 필요에 의해 ]에서 갤럭시 혹은 아이폰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5G를 지원을 하고 5G를 지원을 안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OIS 기능과 OIS를 지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4개의 카메라 싱글 카메라 넓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대신 조금 더큰 핸드폰과 무게를 갖고 있지만 좁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대신 옛날 감성의 한 손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핸드폰입니다 너무 달라요 거기다 심지어 o s 까지 완전히 다르죠 기존에 애플을 쓰시던 분들은 당연히 SE가 훨씬 더 편할 테고 갤럭시를 쓰시던 분들은 당연히 갤럭시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방수가 안 된다는 것도 있겠네요 어한 가지 딱 말씀드리자면 둘다다 다 준수한 핸드폰이라는 점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워낙에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했고 어 이제 모든 장비들이 애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연동성이 애플을 샀을 때 훨씬 편하고요 저도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아이폰 SE를 구매를 했는데 둘다 가성비 좋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야 아이폰 SE는 이렇게 나왔는데 갤럭시 비뷰티 1이 별로더라 나 이번에 아이폰 SE로 넘어갈래 어 혹은 아야 이번에 아이폰 SE 별론데? 나 갤럭시 A51으로 넘어갈래 이 정도의 막 차이를 두는 그런 핸드폰 기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다잘 만들어진 가성비 폰이기 때문에 이점잘 비교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전혀 후회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존에 리뷰했었던 갤럭시 A51과 아이폰 SE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기존 영상에서 이미 스펙 같은 거는 전부 다 읊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어 뭐랄까 감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려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 외에도 이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좋아 보인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과 영상으로 돌아오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삼성 애플도 했으니까 이제 LG도 슬슬 이용을 해볼까